DIAT 시험은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 입실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야 됩니다. 시험 시간 10분 전부터는 입실이 시작되고 본인의 자석이 미리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자석에 착석해 주시고, 먼저 입실한 수험자들은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을 확인하고 응시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면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본인이 평소에 공부하던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험이 끝이 나도 절대로 컴퓨터는 끄면 안 됩니다. 이제 답안이 존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종료하고 컴퓨터는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면 전원을 꺼두셔야 되고 소음표와 신분증, 필기 도구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소음표에 본인의 소음 번호를 나중에 시험 칠때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표가 있어야 되고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는 시험지에 본인의 이름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 볼펜이나 사인펜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됩니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퇴실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는 시험일 이후로 3주 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시험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을 부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바탕화면만 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바탕화면이 표시가 되면 KAIT라는 폴더도 있고 D자 모양의 아이콘도 있습니다 B자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 여기에 수건번호를 클릭하면 프리젠테이션 DIP가 파워포인트 시험입니다. 스프레드 시트는 엑셀 시험이고 워드 한글 DIW는 한글 시험입니다.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시험을 친다면 프리젠테이션 DIP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표에 있는 수검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수검자 유의사항 창이 뜨게 됩니다. 수검 시스템에 로그인되었으며 수검용 파일이 바탕화면 KAIT 제출 파일 폴더에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이 저장되고 그림이 저장되는 위치가 바탕화면에 KAIT 폴더 안에 제출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현재 시험을 위해 컴퓨터가 잠금 상태로 되어 있으며 감독관의 통제하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키보드와 마우스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안내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답안 파일이 생성되어서 제출 파일 폴더 안에 저장이 되고 파워포인트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안되고 열린 파일 그대로를 저장해야 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저장할 때는 왼쪽 위에 파일 위에 저장 아이콘이 있죠. 이것만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일 위에 저장만 누르면 아무런 창도 뜨지 않습니다. 본인의 답안 파일이 덮어쓰기 되기 때문에 아무런 창도 뜨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저장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열린 파일 그대로 파일 위에 있는 저장 아이콘만 누르면 됩니다. 실행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Ctrl+S를 눌러서 답안을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명이 변경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림 파일의 위치는 바탕화면에 Kait 폴더에 제출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보시면 KAIT 폴더가 있고 더블 클릭하면 제출 파일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제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안에 그림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가져올 때는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이제 왼쪽에서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시고 KAIT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제출 파일을 더블클릭 그러면 그림 파일이 나오죠. 원하는 그림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해 주면 됩니다. 답안 파일은 바탕화면에 KAIT 제출 파일 폴더에 저장되며 시험 시간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자동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검자가 별도로 답안을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파일 위에 있는 저장 아이콘만 클릭하면 덮어 쓰기가 된다 그랬죠 자동으로 답안 파일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작업이 덮어 쓰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장 아이콘만 한번 누르시고 시험이 끝나기 전에 파워포인트를 닫기를 눌러서 종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자동 수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안 파일은 절대로 변경을 할 필요 없이 저장만 누르면 아무 문제 없이 전송이 됩니다. 시험시간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PC는 잠금 상태로 전환되므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시험지를 반납하고 대실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40분에서 자동으로 시간이 줄어들고 파워포인트는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냥 저장 아이콘만 눌러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A4를 해주시고 확인, 맞춤 확인,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슬라이드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장 아이콘을 누르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슬라이드를 모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시간이 남아있다면, 오타를 검사해주시고,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씩 체크해주시고, 이제 시간이 끝나갈 때, 저장 아이콘을 누르시고 파워포인트 닫기를 눌러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답안이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제 시험지를 배부받으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시험을 보게 되면 수건번호에 DIP가 적혀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험표를 보고 수건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은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지고 간 검은색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0점 처리로 실격이 됩니다. 입시라면 10분 동안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시간을 준다고 했죠. PC 작동 여부나 네트워크 상태 등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조용히 손을 들어서 감독관한테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시험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용해서 답안 파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했던 D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여기에서 수험번호 작성하고 이름을 작성해서 확인을 눌렀죠 이게 답안 전송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받게 됩니다. 작성한 답안 파일은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고 다음 사항의 경우 0점이나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답안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저장한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0점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배운 대로 파일 위에 저장한 이콘만 누르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안 파일을 지정된 폴더에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격이 됩니다. 저희들이 배운 방법대로 파워포인트가 실행됐을 때 저장만 누르면 정확한 위치에 저장되니까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안 파일을 다른 보조기억 장치, USB나 메신저, 게시판 등으로 전송을 하면 실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를 사용하면 실격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해야 되고, 순서가 다르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시험지에 제시된 글꼴이 응시 프로그램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손을 들어서 글꼴이 없다고 말을 하면 감독위원께서 글꼴을 설치해 줄 겁니다. 만약에 글꼴이 설치가 안되면 감점이 되지 않도록 감독위원이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작성할 때 도형을 그룹 설정하면 채점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형을 그룹 설정하면 안 됩니다 시험의 완료는 작성이 완료된 답안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답안을 저장만 하면 되고 답안이 전송되는 건 감독위원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독위원이 알려줍니다. 답안이 전송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감독위원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안 전송 확인 후 문제지는 감독위원에게 제출하고 대실하면 됩니다. 답안 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정 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어떤 이유가 있든 수정이나 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답안 전송되기 전에도 시험이 끝나면 수정은 안 됩니다. 이것으로 DIAT 시험의 진행 방법과 유의 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모두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